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월 23일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데이트는 새벽 6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진행되고요 이번 내용에는 새롭게 추가되는 필드와 필드보스 그리고 클래스 개선, 매지션과 건슬링어, 아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세개 캐릭터 간에서 저번 주에, 저저번 주죠? 저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클래스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자, 주 내용 말하는 게 이제 일반 공격 모션과 데빌 체이서의 공격 범위를 상향시켜서 전투의 감성을 속, 속도감 있게 조정하고, 이제 이세개 원거리 캐릭터 매지션, 건슬링어, 아처 클래스가 사냥 효율이 다소 낮은 상태로 판단 되어서 스킬들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자, 매지션 같은 경우는 휘기 스킬 3개, 이 3개의 마력 확산, 범위기로 바꾸는 거죠. 이 범위기로 바꿨을 때그 범위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슬링어 같은 경우는 이 산탄 효과들의 공격 범위를 증가시키고요. 붉은 유성 위에 있던 후방 도약, 이 후방 도약에 대한 추가 효과가 삭제되고요. 여기 이제 산탄의 추가 효과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 산탄의 효과는 이 특화인 다수의 관역에 영향을 받습니다. 범위 공격이죠. 그리고 종말의 포화의 쿨타임이 감소되었습니다. 31초에서 23초로 감소가 되었고요 이 기준은 스킬 레벨 20레벨 만렙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초도 똑같이 휘기 스킬 공격 범위인 이 다중 표적을 꼈을 때 공격 범위가 증가됐고요 높새바람 창에서는 공격 방해 초가 효과가 삭제되고 다중 표적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불꽃 단계 스킬이 21초에서 19초로 쿨타임도 감소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내용에는 이제 전설 스킬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규 상태 이상인 강한 기절 강한 넘어짐 강한 밀쳐짐 효과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강한이 붙은 이 새로운 CC기는 기존에 있던 PVP 추가 CC기, 그 다음에 추가 저항, 추가 내성 이 스탯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되었습니다. 슈리온 반지에 붙어있던 이 저항과 내성 효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수집에 있던 내성 저항도 똑같이 받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CC기의 상위 호환인 새로운 CC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전설 스킬에 가지고 있던 내용들이 변하게 됩니다. 100% 확률로 넘어집이었던 이 블레드 스킬은 이렇게 70% 확률로 강한 넘어집, 뭐, 요런 식으로 다 바뀌게 되고요. 추가 효과인 감정 유도, 뭐, 요런 식으로 전부 다 효과가 상위 호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전 클래스가 다 바뀌게 되는 상태고요. 거의 뭐 70%로 때리니까 거의 뭐한번에다 걸린다고 보면 되겠죠? 문제는 지속 시간인데, 과연 지속 시간은 아마 내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2초였나 3초였나 아마 그 정도 시간으로 계속 CC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확률을 쭉 보는데 어, 나이트만 유도 60%로 돼있어요 철인의 격퇴 그러니까 기존에도 다른 스킬들은 다 100%인데 나이트가만 80%였네요. 다음은 지역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랫동안 잘 쓰지 않았던 이 사냥터들이 새롭게 바뀐다는 내용이고요. 대상은 5만의 평냐 좌절의 수. 이제 허상의 고원, 이 허상의 고원이 이름 환멸의 고원으로 바뀌어서 새롭게 탄생합니다. 5만의 평자는 기존 30만 전투력대에서 사냥하는 놀이터였는데 바뀌게 되면 은 이제 7 0만부터 87만 9천까지 사냥하는 사냥터로 바뀌게 되고요. 주요 보상은 엘튼의 방어구와 귀고리의 제작재료가 나오게 됩니다. 좌절의 숲은 72만부터 107만까지 놀수 있는 놀이터로 바뀌게 되고 주요 보상은 엘튼 방어구 그 다음에 귀걸이 벨트 제작 재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뀌게 되는 환멸의 고원 자 여기는 신막 5장 디안의 잔호극 요거 퀘스트 완료 해야지 열리고요 관장전투력은 261만부터 321만까지입니다 위선의 벨리에타 그 성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주요 보상은 엘튼 봉인함의 제작재료가 나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허상의 고원 몬스터들은 싸그리 다 파멸의 화산에서 나오게 되고요 기존의 허상의 고원, 몬스터, 그 다음 필드보스의 흔적들은 일반 정의 네임존 몬스터들은 파멸의 화산에서 획득이 가능하고 필드보스였던 허상의 파르비니아는 비탱고원에 있는 파르비니아 처치, 참여,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흔적 상자나 이런 판매하는 내용들도 알맞게 바뀌게 되고요 신규 필드보스인 환멸의 파르비니아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 필드보스의 권장 전투력은 260만이고요 출연시간은 금요일 오후 9시입니다 제압 버프인 경험치 획득 40%, 전리품 획득 10%, 골드 획득 20%를 받게 되고요. 처치 보상으로는 엘튼 벨트, 그다음에 혼돈의 무지개 손결, 엘튼의 봉인함 상자, 찬란한 장비 상자, 그리고 일반에서 영웅 등급의 허상의 파르비니아부터 위선의 벨리에타 마석, 그다음에 영웅 장비, 스킬 교모 상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엘튼 벨트는 기존에 붕괴의 브로카스 이 1위 보상이었는데, 이게 헌멸의 파르비니아로 옮겨오게 되고요. 그러면 붕괴의 브로카스 이 1위 보상은, 혼돈의 벨트 도안 10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의 고원이 나오면서 새로운 수집용 아이템도 추가되었고요. 새롭게 추가된 아이템 이름은 초목의 문양, 열풍의 문양, 낙엽의 무장의영웅 등급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소련의 섬에 대한 개선 내용인데 이 소환나팔, 이 소환나팔에 나오는 몬스터들을 잡을 때 추가 획득되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어, 보니까 치력의 영혼석도 있고요. 별조각도 있고 어, 최대 전설 치력까지도 획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헤렌디아에서 망강몬스터 나팔 잡을 때오 깨어난 상급 용웅장비가완체품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쇼판을 풀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예 깨어난 장비로 풀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정해 몬스터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리스폰 시간도 감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냥이 가능하도록 이 몬스터의 그룹화 배치를 했고 더 많은 아이템 획득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정해 몬스터 소량도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몬스터 나팔의 명칭도 변하게 됐는데 호상 몬스터 나팔은 어, 상급 한별 몬스터 나팔로 바뀌게 된다고 하네요 허상의 고원 자체가 없어지면서 여기 이름도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동료 사냥 보상에 대해 개선이 됩니다 이 개선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라베나 섬, 트랑제 숲, 오둠평야고독개숲 이렇게 네개 지역은 보상 개선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이 보상 개선되는 상황에는 동료로 사냥한 장비 이 장비가 어, 지급량이 압축된다고 합니다 어, 받는 양이 적어진다는 소리 같은데 고급과 희귀 장비 획득 확률을 상향시킨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일반 장비가 이제 안 뜨게 된다 뭐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몬스터 흔적, 영혼의 파편, 골드 획득 이렇게 세 가지가 확률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몬스터 흔적과 골드는 획득량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네요 그리고 필드보스 순위가 추가 보상이 이제 30위권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망각의 라즈카와 위선의 벨리에타 이두 가지 보스만 해상되고요기존에 5위까지 받던 보상을 10위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6위에서 10위까지 보상이 11위에서 30위까지 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1위에서 30위까지 보상에 찬란한 장비 상자가 추가 지급되고요. 다음은 월드 루나트라 보상이 개선됩니다. 이 월드 루나트라의 보상 내 엘튼 무기 제작 재료가 추가됩니다. 이 특수네임드는 엘튼 무기 제작 재료가 추가되고, 신성한 엘튼 재료는 드랍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 월드루나트라 보스 보상 중에서 신성한 엘튼 제로 지급량이 상향되고요 기존의 1위 보상은 왕가의 성배 2개를 받았는데 변경 후에는 왕가의 성배 3개, 여신의 인도 5개를 받게 됩니다 2위는 왕가의 성배 1개를 받았는데 변경 후에는 왕가의 성배 1개, 여신의 인도 3개를 받도록 변경됩니다 그리고 혈투의 장에 있던 특수네임드 참여 보상이 변경되는데 구성품이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드루나트라 엘튼 수정 제로가 이 드랍이 개선됩니다 일반 플레이만으로도 획득될 수 있도록 정의 등급에서는 획득 확률을 낮추고 일반 등급에서 상향시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 추가 신규 아이템인 지판슈의 장신구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2강짜리부터 바로 넣을 수 있게 되고요. 똑같이 12강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지슈판 장비처럼 따로 지슈판 섞인 건 없고 직쿠스는직쿠스끼리 슈리온은 슈리온끼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아까 방금 1시간 전만 해도 제가 광화로 다 날려버렸는데 와 이거 수집도 날렸네요 그리고 필드보스의 요일이 또 변경되게 됩니다 오만의 디눅스, 좌절의 루스칼, 붕괴의 브로카스 이 이렇게 세 가지 보스가 변경되고요 오만의 디눅스는 기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목요일로 변경되고 좌절의 루스칼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서 화요일, 금요일로 변경됩니다 붕괴의 브로카스는 이 금요일이었던 게 수요일, 토요일로 변경되게 됩니다 업데이트 후에 꼭 메뉴, 필드보스 창꼭 들어가셔서 요일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엘튼 중무기, 보조무기 제작식이 추가되고요 전설 등급의 라즈카, 망가겔 라즈카, 마석 제작식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마력핵 상점이 또 일부 구매 제한이 변경됩니다 자, 기존에 뭐 1회, 2회 구매했던 게 3회, 2회 이렇게 리미트가 풀리게 됐고요 그리고 신규 전설 동료인 기품있는 여왕, 로티벨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로티벨을 얻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추가 능력치 라인들 이야기가 추가된다고 했는데 이거 얻었을 때 추가로 능력치가 얻게 됐었죠 또 여기서는 능력치 내용은 안 적혀있는 것 봐서는 이거는 업데이트 된 후에 직접 들어가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엔 마지막인 이벤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맞이 7일 출석부가 새롭게 나오게 되고요 출석부 내용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아서 업데이트 후에 확인을 해야 할것 같고요 어, 이미지를 봐서는 또지슈판 아이템을 바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것 소환수 동료의 다시 뽑기 비용이 5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점검 후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이구요 아마 다시 뽑기 비용이 할인됐으니까 또탈것 소환수 동료의 소환위크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그외 이제 종료되는 이벤트입니다. 변신 주문서 획득하는거 없어지고 어, 설마지 복구권 제작 이벤트 이거 당연히 없어지고요이아이작의 이거 장신구 아티팩트 복구권은 3월 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작의 수수께끼 결정체 50개로 계정당 어, 구매 12개를 할수 있는 새로운 상점이 열리게 되고요 설마지 복초리 40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계정당 12개니까 어, 600개가 최대네요 제가 아까 700개 있었으니까 요거 다 사도 어, 진작 제작을 못합니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졌던 복조마니를 열어라, 요 이벤트도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쿠폰들은 3월 1일 11시 59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이 실루나스 눈부신 미지의 음석 획득 확률, 요 이벤트가 기간 없이 영구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 지역은 바로 헤렌디아산 미톤 초원, 여기 지역에서 두배 이벤트를 이제 영구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2월 23일 업데이트 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장신구! 장신구 이게 수집이 생겼는데 어 제가 미리 손수 터트려 버려서 이게 진짜 뭐하는 짓인가 싶네요. 자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